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요이 연애를 망치고 싶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연애를 잘 이어가고 싶은데 분명 노력을 하는데 항상 내 연애는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잘안 된단 말이죠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실수와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 쉽게 판단하고 서운해해요 썸탈때 상대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나 혼자 생각으로 그게 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던 중에 상대가 어느 날술 먹고 나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나는요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술 먹고 전화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사실 상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나를 만만하게 봐서가 아니고요.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한테 정말 잘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자꾸 마음이 떨리고 긴장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버티다 버티다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술을 한잔 먹고 그 마음이 분출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항상 여러 가지 경우가 늘 존재해요. 근데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하고 많은 그 가능성들 중에서 요늘 부정적인 쪽으로만 결론을 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쉽게 또 상대를 판단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연애를 시작조차 못하겠죠. 두 번째는 요 상대가 늘 나와 같기를 바래요 상대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요 분명 상대에게 기대하는 마음도 커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끔 서운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감정이 지금 커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 순간에 내 상대방의 감정도 나처럼 같이 커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신단 말이죠. 나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나라면 이런 마음일 텐데 지금 내 상대가 내 마음을 모른다는 라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애정이 식었다는 거겠지 나한테 마음이 없다는 거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요. 안 좋은 기분을 담은 채로 상대방을 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상대방도 내안 좋은 기분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사실 상대는 요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커지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상대방이 안 커지고 있는 것처럼 혹은 식어가고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만큼 내 상대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해요 상대의 감정을 진짜로 혹은 자연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로부터 그런 감정을 쥐어짜내는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상대의 입장에서는 요 강요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더 웃긴 건요 내가 상대를 강요했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 상대가 내가 원하는 답을 줬다 하더라도 요그 답을 듣는 순간에 요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지도 않고요. 해결도 되지 않아요. 다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상대에게 연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상대에게 부담을 준 거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요. 아무 때나 상대와 내가 같은 마음인 줄 알아요. 서로 좋아하는 연인 사이에 다툼이나 싸움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요. 상대가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서운한 것처럼 지금 내 상대방도 나한테 분명히 서운한 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다툼 이후에 화해를 하고 나서요 내 마음이 풀렸다고 상대의 마음도 풀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 마음이 풀렸다는 건요 상대가 나에게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도 내 마음이 풀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는 기분이 안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상대의 마음을 풀리게 하려면 요 분명히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요구사항보다는 상대의 요구사항에 맞춰주는 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고요 이것처럼 서로가 대립한 이후에 내가 기분이 풀렸다면 그때는 상대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요 남자가 변명을 하거나 미안해할 때 고자세를 유지해요. 연인들 사이에는 요둘 사이에 꼭 지켜야 될 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 이런 룰을 정하시는 분들은 요 사실 연애를 잘하는 분들이 아니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연인들 사이의 어떤 룰을 정하는 행동은요 사실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보호막을 치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어찌 됐건 못 지켰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변명을 하거나 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남자 마음속에서도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요 이 룰이 요 사실 남자가 하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여자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맞춰온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자기는 그거를 들어주려고 노력해 주려고 응한 건데 여자는요 어찌됐건 넌 약속을 했잖아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상대를 대한단 말이죠 약속을 했던 것에 대해서 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질타할 수 있는 그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라 태도로 남자의 변명과 사과를 들어봐 주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처음에 그 룰을 만들 때도 요그 룰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좋게 보면 물러서 준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혹은 변명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요 자기 마음을 잘 누르면서 어쨌든 좋은 쪽으로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국 사랑하니까 그걸 참고 넘어가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걸 알아주지는 않고요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질타를 받아도 상관없어 너는 그래야만 해 라는 고자세로 남자친구를 대하니까 남자친구의 마음이 자꾸 식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고자세로 용서를 해주려는 마음보다는요 고마워해주는 마음이 사실은 연애를 잘해가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요 남자가 나한테 잘 맞춰주고 있을 때 여자는 남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나한테 잘 맞춰주고 잘해주고 있다는 것은 요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요그 이후에 남자의 마음이 점점 식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나한테 잘 맞춰줬으니까 오늘도 나를 어제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고 내일도 계속 그렇게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 나한테 남자가 잘 맞춰줬다면요 내일은 오늘보다 좀더 기운이 빠졌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남자가 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남자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요 노동을 했으니까 분명히 지쳐갈 거예요 나한테 쓴 에너지만큼 내가 기뻐질 수 있게 뭔가를 했던 만큼 그만큼 지쳐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시 채워줄 필요가 있겠죠 그걸 채워주는 게 여자인 내 몫이거든요 근데 그럴 거라면 이런 남자 안 만나도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남자가 느끼면 남자가 분명히 떠나갈 거예요 여섯 번째는 요 상대로부터 연락이 없을 때참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식어서든 혹은 바빠서 연락을 못하든 점점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인 나는 요 이미 마음이 좀 서운할 거예요 그러다 예전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식으로 연락이 안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화를 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뭔가 서운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단 말이죠 그 확신은요. 분명 부정적인 확신일 거고요. 그 부정적인 확신의 기운을 메시지에 담아서 상대에게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 만나자고 해도 상관없고요. 상대방을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런 말을 할 때는요. 내가 상대방과 정말 그런 마음이 확실할 때만 그러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요. 그 사람과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좋아서 그 사람한테 되게 많이 서운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화를 내고 서운하다고 헤어지자고 이런 말들을 던진단 말이죠 그게 엄청난 실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연락이 없으니까 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가 갑자기 왜내 연락 피해 나하고 헤어지자는 거야 마음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잖아 이런 식의 감정 표현을 먼저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엄청 후회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상대방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대한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냥 내 추측상 그런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이 정말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잘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면요 그런 순간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나는 그 메시지를 보낼 때도 예쁜 말들을 전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한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있었고요 남자의 마음이 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공격적인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려던 마음이 더 빨리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떠나려던 마음이 내가 예쁜 말과 걱정하는 말을 던지게 되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락이 안 되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걱정돼서 문자 남겨봤어 이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떠났거나 아니거나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추가적으로 요 남자가 어떤 순간에 연락이 뜸해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식었구나라고 빠르게 단정짓는 것도 요 어쩌면 내 열등감에 표출일 수 있거든요. 확인된 바가 없을 때는 요내 자존감을 높이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어서 지금 마음이 삐뚤어지고 있나? 내가 뭘 서운하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이런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순서겠죠. 어쩌면 연애를 잘하는 분과 연애를 잘 못하는 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불안한 마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고요 그 안에는요 결국 내 열등감을 표출해내는 행동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상대방에게 내가 더 매력 없는 사람으로 비추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또 매번 노력은 한것 같은데 내 연애는 항상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모두가 원하시는 대로 연애를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